구독 부탁드립니다. 진심으로요, 제발. 여기서 방송 자주 좀 키고 이건 아틀레티코 만들거든요. 약간 이런 팀 대전 같은 것도 영상을 좀 올릴까 해요. 계속 이제 분석 영상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옛날 그갬성 느낌으로다가 옛날에 갬성 있었을 때 이제 막팀 대전 라이브 팀으로 막 싸우고 했던. 그런 감성을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까 생각중이에요음 업로드를 할게 그만큼 없다는거예요 지금 <웃음> 어와 깜짝이야 향수를 불러일으켜야겠어 내가 다시 가봅시다 조회수는 내가 책임을 못치지만 물론 내 영상이라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건 맞는데 그래도 어 조회수 안나올거는 알고있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본다 이런 또 도전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뭔 개소리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저대로 또이거 생각을 해야돼서 그냥 혼잣말이 많아요 어 최근에 나이스 최근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다, 집에만 있고 음 물론 어제는 서면 갔다 왔지만은 또 집만 입고 하니까 아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정신이 피폐해져요 확실한 건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어 일단 방송을 좀하고요 <웃음>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라, 오디오 안 비게 와 근데 이 사람은 <웃음> 인정 이런 거는 마다하지 않아요. 어, 인정해. 주고, 빼드로 패드, 아! 까비. 사살했는데. 발 앞에 있네 별로 다 몰려가면 어떡하니 아니 너는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어떡하니 티아고 실바 와우 실바가 은근 슈팅 능력이 좋아 잠시만요 애들어. 내일 점검하고 애들 가격이 떨어질까요? 내일 점검했을 때 아까 뭐2 3토치 얘기했던 것 같은데 2 3토치 나오면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저도 요즘 좀 피파 안한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상대 바로 나가버리네 아야 연습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, 바로 나가버리니까 뭐 연습이 안돼 바로 남자답게 공식경기 돌립니다 안되겠다 I'm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 me go